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텔레비의 꼬입니다 오늘은 과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적당한 과금은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지만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지 않은 지나친 과금은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데 있어서 무과금만 도 못할 수 있다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현타가 올수 있어요 그럼 시작합니다 게임을 시작해서 게임을 하다보면 어느샌가 블랙펄이 그냥 모여있습니다. 이 블랙펄이 모여있을 때 우선 갓 시작한 캐릭 25레벨이시라면 이 황금창고 입장권이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요거 두 개만 구매하시면 모든 장비 20강이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은 스타트 상자 2가 펄 소모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사실상 블랙펄이니까 무과금 유저분들도 블랙펄만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본격적인 과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투력 6천 이상 이하 전투력 6천 이하에서는 과금을 장비 강화 위주로 해주시는게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이 구간에서 아예 장신구까지 과금을 해가지고 시면으로 바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심연장신구 같은 경우는 인게임 내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구할 수는 있지만 어느정도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과금에서 얻는게 정신건강에는 이롭기 때문입니다 패키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더 좋은 패키지가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투력 구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사는게 이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은 장비 강화를 하는게 빠른 전투력 상승에 도움이 된다면 장비 강화와 관련된 패키지를 사는게 좋다는 이야기죠 다시 생각하면 이미 장비 강화가 적당히 되어서 어느정도 투자를 해서는 강화로 전투력을 올리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패키지로 눈을 돌리셔야 되겠죠 아 물론 돈이야 쓰는 사람 마음이니까 초밥을 뽑겠다 심연 유물을 뽑겠다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6천 리만에서 벌써부터 무과금당함을 맛보게 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과금하고 무과금 당하면 정말 게임하기 싫어지니까요 자 아무튼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올 장비 45강에서 46강 정도 되셨다면 이제 강화 쪽 패키지는 손 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47이나 48을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과금하는 금액에 뒤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전투력 6천 이상의 과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전투력 6천 이상인데 장비 강화가 다 안됐다. 역시 장비 강화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장비 강화는 45강이 됐든 46강이 됐든 딱 수치를 정해놓고 거기까지만 지르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뭐 준비 없이 또는 열받아서 강화하는 상황은 결국에 태초망을 구경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아 물론 제가 순도높은 흑결정 100개로 5강 한개도못 띄운 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내가 생각한 수치만큼 장비강화가다 되셨다면 제 생각에 그 다음으로 가성비가 좋은 건 지식작업 등 가문 전반적인 전투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벌권, 석판, 애완동물, 도감 위주로 과금해 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검은사막은 본캐와 더불어 부캐를 육성하는 게 당연시되었고 해당 부분에 과금하는 것은 본캐 전투력과 더불어 부캐 전투력 상승을 유도하기 때문에 가문 전투력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투력 9000정도까지는 토벌권, 석판과금을 통해서 금주화 수급을 하고 마력각인, 반려동물 도감까지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뭐랄까요? 약간 좀 서비스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토벌권을 사면 마력각인하고 반려동물 도감까지 어느정도 맞춰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사실상 시엔 상인의 지원품 같은 경우는 리니지의 아이나사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드머리 지식레벨 만렙을 달성할 때까지는 꾸준히 구매를 하는 게 좋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꾸준히 과금을 하시겠다 하면 매달 토벌권 관련된 패키지를 구매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토벌이 이제 되셨으면 연금석하고 유물을 노려주셔야 되는데 이건 정말 될 놈들이라 가구는 좀 하시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과금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검은사막 모바일 같은 경우는 과금을 안할 수 있다면 안하는게 나은것 같아요 뭐 패키지의 구성이 안좋다거나 가격이 좀 창렬스럽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어차피 게임하는거 시간 좀 투자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심연학세나 심연유물 같은 경우는 운이 좀 따라주긴 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